네. 동키뮤직 예배인도자학교 6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 3장 찬양의 대상 2, 어린 양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 네. 바로 희생제물 또,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분 그런 의미로서 어, 어린 양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양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좌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는데 어린 양도 하나님처럼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보면 처음에 어린양은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보좌 주위에 있다. 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어린 양 또는 죽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을 어, 이런 식으로 죽어있거나 죽어버렸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네 살아계시지만, 전에 죽임당한 흔적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살아계신 분께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미신에서는 죽은 자들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찬양은 원래 살아계신 분께 하는 것입니다 추모하거나 기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께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십니다 항상 변화없이 생명을 소유하신 분께만 찬양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는 왜 찬양을 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찬양을 한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계시록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교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 얘기 돌렸고요 2 4장르들도 역시 세세토록 사시는 이이게 경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좌에 앉아계신 분은 세세토록 사신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게 마땅하시고 어린 양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린 양께는 자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얻으셔서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은 원래 영원하신 분, 살아계신 분께만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셨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께서는 어떻게 죽었는데 찬양을 받으실수 있나 어떻게 보좌에 앉아계신 분과 동등한 찬양을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분은 사망권세를 이기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라 의미는 영원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는 이제 보좌에 앉아계시다 그것이고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것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이제부터 영원히 찬양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게시록 5장 12절 볼까요? 네 큰 음성으로 가로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죽임을 당하셨다. 네. 표현이, 음, 바로, 그냥 어린 양께, 어린 양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가 아니라, 죽임당하셨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요 이것이 어린 양께는 흠이나 어떤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 앉아계신 이가 있는데 어린 양도 역시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자 여기 나와 있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에 계십니다 자계시록 22장 또 볼까요 또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세감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예,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보자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앉아계신 그 하나님과 보자를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 받으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뜻이죠.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보좌에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어린 양도 앉아 계신단 말인가? 정확한 모습이 생각이 잘안 되죠. 자, 어린 양께서 계신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자. 자 예수께서 내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보자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여기 누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다고요? 예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원리냐? 바로 예수께서도 부활로 이기시고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앉아 계시던 그 보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앉으시고 또그 예수를 믿는 자도 함께 부활해서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린 양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린 양이 나오고 그 어린 양이 찬양의 대상이신 이유는 지금 두 번째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어린 양은 바로 무엇이냐? 누구시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계시로 5장 1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자, 여기 보시면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등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종교,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예, 그러 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지만 또그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모든 동일한 영광과 생명을 얻으셔서 함께 찬양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